그러면 진짜 건강해지느냐는 거죠. 조셉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때는 뭐 뱃살 이런 얘기 안 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만 찍을 수 있었던 그 포즈와 그훈련이 보이고 한그 상태가 퍼펙트하냐? 그아니라 말이죠. 근데 그것을 광고를 사용하면서 광고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편혹해서 마치 그것이 더 높은 가치인 양할때 현실과. 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2020년이네요 근데 이거 우리 방송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하은입니다 <웃음> 알았어요 <웃음> 나 다시 할게요 아 그냥 해 <웃음> 저는 박철영입니다 저도 필라테스 가르 칩니다 <웃음> 네 오늘 어쨌든 이거 일, 일석이조 일탈 양피 아 어, 이거를 우리 필라테스 솔루션 채널에도 올리고 우리 하느님이 자기 채널에도 올리고 그런데요 대표님 채널도 있으세요 필라테스 앤아내 것도 있... 그래서 오늘 뭔 얘기 하는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연재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필라테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6가지 컨셉 콘셉트... 을 정리하는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재 내용 중에서 좀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박철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컨셉이 시간을 컨셉이 여섯 개예요. 예. 그 뭐예요, 그게? 필라테스가 말하는 컨셉? 필라테스 운동에서 아, 필라테스 운동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 예. 그게 뭐 육대 원리 그 말이에요? 육대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키워드들 여섯 가지를 모아 봤어요. 아, 하느이법은 네. 하느니법은. 네. 필라테스. 주의 중요하다. 제일 <웃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의. 예. 여섯 개의 원리? 그렇게 하면 돼요. 여섯 개의 개념이지. 여섯 개의 개념. 예. 그리고 이 여섯 개의 개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 헬스, 뭐 홈트, 펑셔널 트레이닝에서 하는 운동의 동작들과 거의 흡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요? 그, 그렇죠. 그 거의 비슷한데, 그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어쨌든 고유한, 유니크한 운동이잖아요. 그 헬스나 혹은 뭐 이런 운동과는 목적이 다른. 그그왜 유니크하냐? 그 유니크함의 특징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필라테스는 이제 이브젠트리가 말한 것처럼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같아도 혹은 홈트 동작들, 뭐 펌셔널 트레이닝 동작들 이런 것들과 동작이 같아도 필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개념 때문에 이 운동 자체가 좀더 유니크해지고 필라테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작이 같아도 어, 동작이 같으니까 필라테스에서 하는 동작이 예. 어, 생체역학적으로 여타 네. 운동들과 같아도. 같아도 네. 어 개념이 다르면, 네. 그 철학과 개념과 이게 다르면, 그렇죠. 같은 운동이라고 할수 없다. 예.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른 운동으로서의, 예. 에, 중요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그 그런데 이제 그 필라테스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필라테스에서 자주 나오는 컨셉들, 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필라테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좀 살펴보다 보면 그게 이제 선생님 채널에서 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여섯 네. 편을 통해서 그걸 좀 알아보면 사람들이 필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한 번에 몇분 정도예요? 그 방송이라고 그러나? 그 분량이? 15분. 애게 10. 5분 15분 동안 그거 한 개념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재밌겠네요. 주에서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러면 한번 네. 읽어볼게요 오늘 가져온 문장은 이제 누가 편... 한 말이에요? 필라테스가 한 말이고요. 조세 필라테스가, 예, 조셉 예. 필라테스가 한 말이고 필라테스가 쓴 저서 두 권의 저서 중한 권인 *Your Health*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음.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Habits of nature, rather than artificial training and exercises, would maintain one in perfect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 필라 이 사진도 있네. 예. 이거, 그, 아, 옆구리살이 있네 몇살때인지 모르겠다 <웃음> 조셉이 그때는 뭐 뱃살 이런 얘기 안 했을 테니까 그죠? 얘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뱃살 얘기도 했어요? 제가 외우고 있는 문장 알려드릴게요 네. 그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배가 튀어나오는 거 네. 뭘로만 해결할 수 있냐면 그 스파이널 콜롬의 자세를 찾는 것이 배가 튀어나오고 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옆구리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 옆구리는 괜찮은데 <웃음> 플라테스에 옆구리 살좀 있는 건 괜찮은가 보죠? 없는데 아있나없 없어요? 아니, 있나? 아니 있나? 옆구리 몇살 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배 튀어나오는 거는 컨셉을 뭐 생각했는데 그 옆구리 이런 거는 괜찮았나 보다 <웃음> 그런가 재밌네. 이게 그 크랩 그 자세랑 비슷하네요. 지금 어, 맞아요. 비슷해요. 네. 네, 오늘 가져온 이 문장은요, 한국어로 좀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을 좀 해볼게요. 네. 어, 보면 그 필라테스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피지컬 피트니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체적 경강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필라테스가 쓴책 내용의 전부 이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위적인 트레이닝이나 뭐 운동 동작들을 가지고는 안되고 habit of nature 라는 것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Habits of nature. 네. 예, 네. 이게 다시 네. 어렵다. 해, 영어라서 habits 그쵸. of nature. 그러니까 자연의 관습을 따르는 것. 어, 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중요하다. 예, 네, 그렇죠.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artificial training 그러니까 인위적인 트레이닝이나 운동들보다 자연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한 사람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지속하는데 낫다,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m, artificial training and exercises. exercises는 이제 여기 요몸장에서는좀 부정적인 거네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지요.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habit s of 네, nature. 네. 그러니까 artificial training and exercise.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뭐 어떻게 돼요? artificial training and exercises. 인위적인 훈련이나 운동. 아, 인위적인 훈련이나 운동, 뭐 연습? 그렇죠, 운동 연습? 그렇죠. 연습, 연습 예, 좋겠네요. 연습보다 네. Habits of nature. 네. 가? 네. 뭐 하는 데더 좋다고요? 신체적 응. 정신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네. 어, 아 퍼펙트가 그 말이구나. 네. 퍼펙트 피지컬 앤 멘탈.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 상태를, 네, 상태를 유지하는데. 유지하는데 아 퍼펙트하게 유지하는데 네. 아 그게 더 낫다 그 말이구나 네. 그래서 사실 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지,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질문이 있어서 사실 가져온 거거든요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요즘 이런 시대에는 특히 집에서 오래 있고 이런 시대에는 코어 운동을 하고 필라테스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필수다. 건강 유지를 하는 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수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자주 하는데 그러면 진짜 건강해지느냐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이 진짜 건강한 상태를 우리한테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이제 퀘스마크가 하나 생겼고 필라테스는 100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필라테스가 지금 필라테스 살던 그 시기에 필라테스가 생각했을 때현 세대에는 그 인간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운동 동작들이 없다, 운동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없다. 그에 그렇게 네. 얘기했다고요? 모든 트레이닝이나든지 뭐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이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라든지 음. 아까서 얘기했던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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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붙였죠 뭘? 그죠, 갖다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조세 필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이제 대표님도 그런 회의감을 좀 느끼시고 도움이 되는 운동법들이 없다라는 회의감을 느끼시고 <웃음> 박철영 필라테스 매스라는 걸 만드신 게 아닌가? 아니요. <웃음> 아니요. <아닙니까>? 무슨 <웃음> 회의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운동하는지 관심이 없는데. 그죠 관심이 아예 없으세요 네. 조세필라테스는 되게 관심이 많고 네. 그것들이 소용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필라테스 하면 네.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은 운동법들이 나오고 <웃음> 나는 그걸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거본 적이 없는데 네. 여러가지 뭐 요즘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올려요? 그럼요 예전에는 유튜브에 네. 그 미국 사람들이 하고 그런 게좀 본 적이나 한 십몇 년 전에. 엄청 좀 됐나? 엄청 많이 올리고 또 필라테스가 여러 가지 또 종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카디오 필라테스라느니 무슨 뭐 댄스를 함께하는 필라테스 필라테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어떤 유튜버를 이렇게 존경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애들이 아, 네. 있다는 필라테스. 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필라테싱이 뭐예요? 필라테스. 그게 ing가 뭐. 필라테싱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막 필라테스 아막 하는 그런 게 필라테싱 뭐 이런 것도 아, 있고요. 아, 싱마테스라 그러지. 필라테싱. 뭐 <웃음> 아, 니 어쨌든 필라테싱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노래를 하면서 해요, 그거는? 노래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예, 그 음악에 맞춰서 콜리오그래피가 있는 거고. 근데 왜 싱이에요? 그 이제 창작자님께 물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한분 아, 아, 계시니까 그래, 아, 그래. 물어보시면 그래? 유명해요? <웃음> 예 필라테스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같네 꼭 필라테싱 스 하니까 예 노래를 부르진 않고 노래에 맞춰서 이제 필라테스 동작 일하고 그들이 칭하는 뭔가를 해요 음악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필라테스 하는 거예요 네 음악에 맞춰서 필라 댄싱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질문이 <웃음> 네. 자 우리가 내가 어깨를 몰라서 <웃음>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운동이 필수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건강해지려고 네. 운동을 하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데 필라테스는 네. 100년 전에 조세필라테스는 네 조세필라테스는 1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소용이 없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용이 아, 저는 관심이 없어서 <웃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음. 어, 소용이 있냐, 없냐? 예. 이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아요. 현대인이 하는 피지컬 엑서사이즈가 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 네. 그게 건강해지냐? 이 말이에요? 네. 모르죠. 근데, <웃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사실은 네. 현대에 어떤 사람들이 운동하는 이유가 저는 첫 번째 이유가 그 미적 외적 미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기 때문에 건강해지는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그쵸. 몸이 좀안 좋아져도 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미적인 것에 좀 가까워지면 음. 뭐 그게 자기 소정의 목표를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미적인 거는 주관적인 거 잖아요 이 사람은 음. 나는 이렇게 이게 더 예뻐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더 멋있어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저건 징그러워 뭐 저건 이상해 이게 더 좋아 음.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하는 게예뻐 이게 음. 멋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해지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거 이제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질문을 또 이렇게 바꿔보자. 음. 운동 효과가 있느냐, 현재 그, 어, 뭐, 우집 주변에, 회사 주변에, 일터 주변에 가서, 뭐, 일주일에 3 번, 뭐, 한 시간씩 하고 하는 이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있느냐의 네네. 문제는, 음, 단기간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운동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음.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운동했다 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거나 뭐 음, 개인 음. 스스로의 죄책감을 없애는 거 내가 음. 어저께 뭐 떡볶이랑 햄버거랑 막 많이 먹었는데 이러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어. 나는 오늘은 운동을 하고 나는 건전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뭐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했, 했던 자기 결심에 뒷받침하는 거는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운동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글쎄, 제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 필라테스는 사실 내추럴 무브먼트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필라테스 본인은 본인의 이제 그 운동 방법이 더 h e laws of nature, 그니까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내추럴 무브먼트다 라고 필라테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안한 운동법을 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고안하지 않은 다른 인위적인 훈련이나 연습들은 건강해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필라테스 많이 하는데 그 필라테스 하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하고 있, 있겠죠? <웃음> <웃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네. 이, 이거, 이거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 거예요. 물어봐요. 남의 체육관에서 운동 뭐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런 거. 그러니까, <웃음> 네. 우리가 사실 필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연적인 움직임으로 회복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테스를 해야만 건강해진다, 뭐 필라테스는 이제 필수다,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우리 강사들이 그렇게 건강을 선물하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 그냥 인위적인 훈련이나 연습만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좀 되게 뼈 때리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전세계 대부분의 필라테스 강사들이 저 말을 나만 모르고 다알것 같은데 이 말을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이해하실지 안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구글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딱 해본 결과 네. 필라테스가 쓴 저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잖아요 이 명언들이 이제 인기 있는 명언도 있을 거고 인기 없는 명언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 문장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뭐예요 인기 검색어에 예 인기 검색어에 그 그러니까 유명한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한말 중에 유명한 명언이다라고는 이렇게 불렸잖아요 열번 하면 0세션 하면 네. 뭐, 시, 뭐가 뭐 바뀌고 Feel the difference 뭐, 아요 스무번 하면 feel, see, feel the difference See the difference 네. 뭐, Totally different body 그렇죠? 맞아요 30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에서는 36회씩 해요 <웃음> <웃음> 30회 하고 간다 그러면은 <웃음> per, 뭐 Totally diff, changed body 갖는 게 아니니까 뭐라 그럴까 봐 36회 하라고 해요 저는 <웃음>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안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의 특질이라든지 필라테스를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따시 님께서 따시라고 하면 이제 중국어로 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큰 선생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실까 싶어서 나는 이 말이 100%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음, 음. 어, 근데 물론 이제 정리가 된다면 대표님도 네. 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이이 세상에 이십일 세기에 네. 운동 전문가들이 네. 뭐 선수들 뭐 어린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일류급 선수들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일반인들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시키는 훈련이라든지 연습들이 그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통해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그러면 질문 했으니까 이 제가 할게요. <웃음> 어, 제가 수업한 걸 직간접적으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 익히 뭐 익숙하시겠지만 음. 운동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음. 운동은 목적 목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어, 그,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움직임에는 그런 목적, 목표, 의도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당장 뭐 어떤 성적을 내야 뭐 중학교 진학을 한다. 근데 중학교 진학을 하는 것은 응. 이, 이 가족과 학생과 코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응. 그러면 좀 몸에 좀안 좋아도 또 애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응. 뭐 밀어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그 몸에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뭐 부정적인 거나 해도 이 성적이 성적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입 그때 할때 우리 시험지를 훔쳐 간 적이 있어요 그, 그 되게 큰 사건이 그래서 음. 대학교 입학 시험에 이렇게 밀어진 적이 있거든요 음. <웃음> 시험지를 훔쳐 갔어 요 <웃음> 이 사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음. 그 정도 사엄한 경계를 뚫고 시험지 훔쳐갈 수 있을 정도라면은 저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이제 은행에 가서 돈 훔치는 사람 도 있잖아요 음. <웃음> 막그 남의 집에 가서 막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시험지를 훔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시험 성적이 숫자가 잘 나오는 게 자기한테 중요했겠죠 음. 이제 그래서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그자 단기간에 성적을 내야 되는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음. 음 근데 이제 운동이 좀더 광범위한 의미가 되면 음. 이제 일반인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음. 하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음. 네. 그다음에 그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필라테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움직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겠느냐예요. 어떻게 더덜 다치고 더 기능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걸 도와주겠느냐. 그럴 때 훈련 방식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필라테스가 도와줄 수 있냐 있어요. 그러니까 필라 운동 방식을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고 뭐 노력을 줄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죠. 왜냐면 현재 시간과 노력이 어, 매우 낭비되는 게 있거든요 음. 그건 이제 운동 전문가들끼리 할 얘기가 있고 음. 이제 다 싸잡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게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각자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음. 사람은 이걸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뭐 당장 그래서 이제 올림픽 나가기 직전에 선수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웃음> 몸이 이제 더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음.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 필라테스가 어그 퍼펙트 피지컬 앤 멘탈 컨디션을 유지하게 도와주는지는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어, 예상했던 대답이 나왔어요 네. 필라테스가 그렇게 할수 있으면 제가 이제 요가하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막 뭐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요가 하면 일주일, 주삼에 뭐, 뭐, 3개월 하면 할인받아서 퇴근하고 요가 일주일에 세, 세 번씩 하면 뭐 깨닫냐?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반인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팔으려고 하지 마라. 몽롱하게 무슨 그러면 깨닫냐고 그러면 뭐가 되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웃어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뭐냐? 일주일에 세번 오라는 게 회사원들 앞에서 지들은 다리 쫙쫙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웃음> 힘든데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perfect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말이고 저는 이제 자연이라는 것에 저 위에, 문장 위에, nature, h a b i t of nature가 있고, perfect 하다는 음. 말을 연관시켜 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perfect 하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얘기한, 아까 제가 농담한, 음. 옆구리살도 없고, 고이러 <웃음> 이걸 얘기하는 거냐. 어. 저렇게 앞으로 몸을 구, 구부렸는데, 음. 그러면, 그, 서 있을 때 모델들이, 사진 찍는 그 포즈와 비교해서 옆구리 살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살인네 이렇게 하는게 옳은 것이냐 이걸 이제 제가 농담 해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추럴 하다는 것이 퍼펙트 하다는 말과 일맥상통 하단 말이에요 조세필라테스의 철학에서는 음. 그러니까 내추럴한 것이 나무가 일자로 곧게 뻗어 있느냐 음. 나무와 그그 그, 뭐죠? 줄기 네. 등이 직각으로 수직상에 있느냐 음... 그러니까 이렇게 휘기도 하고 어느 곳은 좀더 부풀기 부피가 크기도 음... 하고 작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음. 그 내추럴한 상태가 생명 유지와 그 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완벽하다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업적인 광고에서 보는 모델의 포즈가 그 모델이 건강하지 않을 것이고 음. 건강하다면 보장이 없고 음. 그때 당시에만 찍을 수 있었던 그 포즈와 그뭐빛 조명을 이용한 그막 이렇게 근육이 막데피니션이 음. 보이고 한그 상태가 퍼펙트하냐 그 아니란 말이죠 음. 근데 그것을 광고를 사용하면서 광고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음. 현혹해서 음. 마치 그것이 더 높은 가치인 양팔때 음. 이제 현실과 또 자연과 괴리가 있죠. 음. 그러면 이제 몸이 퍼펙트한 상태보다 퍼펙트하지 않은 상태로 갈 수가 있지요. 음. 그래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필라테스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퍼펙트한 몸을 퍼펙트하지 아, 않게 이끌어가는 잘못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Artificial Training 예. 혹은 exercises일 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 음. 저한테 보여주신 이 사진도 조셉이 이제 예로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그 그 매트 필라테스 매트에그 크랩 비슷하기도 하고 롤링 비슷하기도 하고 음. 체조의 이제 뭐 뒤구르기 앞구르기 비슷하기도 해요. 음. 그런데 저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서 열번 하면 뭐 뭐 운동 효과가 있고 100번 하면 더 잘하는 것이고 음. 이렇게 하면 살도 빠져요 이거는 서로 연관없는 목적 목표 의도가 다른 이것저것에서 그냥 막 듣기 좋고 현혹할 수 있는 말을 섞어 가지고 붙여 놓은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래서 효, 필라테스가 효과가 있다 없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그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저는 이 말이 그럴듯하게 좋은데 음. 어, 뭐다 싸잡아가지고 다 틀린 운동을 하고 있다 할 수는 없고 각자가 음. 원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말 들이대면 네. 나도 알아 뭐 이럴걸요 네. 그쵸 <웃음> 아 그럴까요 <웃음> 나도,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나 그래서 필라테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똑같은 동작 막 시키고 네, 맞아요. 뭐,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그하칼 뭐, 유산소도 해 주셔야 돼요.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근력도 기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뭐, 영업을 하려다 보니까 에이.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서 필라테스 본연적인 것은 에이. 선생님처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에이. 이제 계속 찾아보면서 이 말에 좋다니까 저도 반갑네요. 뭔 응.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추럴한 게 퍼펙트하다라는 거. 조셉은 그거를 컨셉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음, 내추럴한 게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박철영 저한테 물어보셨을까? 음. 박철영의 말로 하면 어, 조셉 필라테스라는 한 사람이 본인과 본인의 본인의 제자를 위해서 회원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서 쓴 동작을 갖다가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와 의도가 있었겠죠 이거를 다른 사람이 그 동작만 흉내 내 가지고 이거 열번 하면 좋아요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나도 우회전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회전 해서 <웃음> 우리 집이랑, <웃음> 거기 집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회전 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니네들도 다 우회전해. 내가, 내가 우회전하잖아. 뭐 이러는 거죠. 우회전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쟤는 왜 좌회전이야. 음... 어? 걔는 지네 집 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싸잡아서 운동시키는 것 자체가, 어, 마, 말도 안 되는 틀린 거다라고 옛날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주세비. 그죠.